안녕하십니까 크로스 김형권입니다 오늘 바른 호흡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호흡법에는 포기법과 흡기법이 있습니다 흡기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할게요 들숨 시 우리는 코와 입으로 들숨 들이마시는 걸알수 있어요 들이마시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들숨을 하면 1차적으로 코나 입을 통해서 폐가 팽창하게 됩니다 폐가 팽창한 다음에 횡격막이 가슴이랑 배를 나눠주고 있는 얇은 막이 있어 요 근육막이 배가 팽창함에 따라서 내려가게 됩니다. 횡격막이 내려감에 따라서 저희 장기관들은 밀려서 배랑 옆구리랑 등이 불룩 튀어나오게 되죠. 이 과정을 저희가 이제 흡기의 과정이라고 해요. 이 흡기의 과정에서 순차적인 진행을 보면 해호흡, 횡격막 호흡, 복식 호흡, 고리형 호흡이 되는 거죠 횡격막 쓰임에는 높은 횡격막 그리고 깊은 횡격막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횡격막이 우리가 흡기에서 내려가면 배가 튀어나오는 복식 호흡이 되는 거고 횡격막이 내려가지 않은 흡기는 횡격막이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배가 튀어나오지 않고 가슴이 불룩하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가슴이 불룩하게 튀어나오게 되는 흉식흡기법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흡기법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들었고요 노래할 때는 왜 행격막이 깊은 내려가는 길을 를 해야 되는지 호기법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니다